이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임팩트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하니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에어로빅을 3시간 반 동안 하거든요. 진짜 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게 땀을 막 계속 흘리는데 그 코치님께서 쉬는 시간을 안 주세요. 저희를 선수로 키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선수는 저는, 저는 중간 이상은 하고 싶어요. 6, 6, 6팀이 출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등 안에만 들어오셨습니다. 1, 2, 3등 안에 듣는 게 오픈입니다. 또 저희가 이게 스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 추석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그런 약간 컨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추석에 보기에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그런 컨셉일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에어로빅은 그 발이 중요해요, 발. 발이 이렇게 항상 포인해서 엉덩이에 그뛸때 항상 엉덩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다야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다닐 때 이렇게 뛸, <웃음> 그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기 위해서 항상 평소에 좀 달리 때손 대고 피고 이걸 생활에 해둬야 뭔가 진짜 실전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달린다 이게 뭐 이게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 되게 귀여운 건데 이게 하하하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에 선철이 같이 재수리해 선철 여러분 이게 사멀겠다 <웃음> 컴플해임 아니거든. 자, 거든 맞습니다. 아래 피고 가야 돼. 자, 응, 자, 다음 마지막 오빠 넷. 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웃음> 그 처음 것만 보여줄까 처음 것. 다, 다, 다, 다, 다. 자, 점점점자점점점점 자. 점점점점점점점점자점점점점점점점 자, 점다다다다다점 자, 자.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그, 그 일진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제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제 어리다 보니까 좀 철도 없고 좀센 척도 많이 하고 이제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걸좀 좋아하는 그런 친구로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좀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기일 뿐이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네. 사실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저도 그 제가 이렇게 하, 그 이렇게 찍어 보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할때 진짜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래도 되나? 너무 비호감인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모습까지 사랑해 주실 거죠. <웃음> 걱정이 됩니다. <웃음> 아, 진짜 뭔가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오니까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퇴폐 컨셉에 그냥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가을 컨셉에도 잘 어울리죠. 하지만 또 러블리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저에게 소중한 한결을 투표해주세요, 여러분. <웃음> 아, 저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들, 한 표를 소중한 한분 부탁드립니다. <웃음>